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는 이물 물의 내용을 우리 몸에 이걸 바꾸는 일이거든요. 이 그랬을 때 이것을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드셨다는 것은 충분히 당화혈색소를 떨어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네, 제 지금. 철당을 재고 있습니다 104나왔어요104이 <목소리> 정도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닌가요? 그렇게 썩 나쁜 건 아닙니다 아, 보니까 지금 마음이 좀 놓이는데 만약에 여기서 제가 당화수를 먹으면 또 어떻게 변할지? 한번 테스트를 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화수를 먹고 한몇분 정도 있으면 변화가 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당화수나 기타 음료 같은 걸 먹었을 때 25분 이상이면 은체내 완전히 흡수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아, 25분이면 완전히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25분 후에 과연 어떻게 변하는지 그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에서 90일 91. 90일로 떨어집니다 이제 아까보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상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네, 과학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혈전 하나하나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떨어져 떨어져있다라는 거 네, 분리되어 있다는 거 혈전이 분리되 가지고 빨리 흐르고 있다. <라리> 실험을 해봤는데, 방아수를 먹기 전에 피를 뽑아서, 그, 설명을 갔거든요. 되게 좀뭉쳐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걸 먹고 30분 후에 됐는데, 그 뭉쳐있던 것들이 풀려져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 어떤 원리에서 풀려야 는가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이것을 혈액, 이제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할 때, 이제 이게 생혈 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검사를 해서 이렇게 보면, 어, 이게 이제 혈액이 이 연전 현상이라 그래. 이게 이제 끈적끈적하게 막 달라붙어서, 어, 이제 혈액 안에서 돌아다니는 우리 그 고형 성분들이죠. 적혈구, 백혈구, 여러 가지 우리 몸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 혈액의 일꾼들이 제대로 돌아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당도 배달이 안 되고 영양분도 배달이 안 되고 모든 기능을 산소도 공급이 안 되고 이제 이런 제이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생명 검사를 이렇게 해보면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 갖고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바로 이런 물을 드시게 되면.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제 해소가 돼서 각자가 전부 산소 실어날 일을 하고 영양물 실어날 일을 하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니까 당뇨는 당뇨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당뇨에 좋아요 이러면 아, 뭐, 어, 뭐, 여주를 끓여 먹을까, 뭐를 끓여 먹을까, 이렇게 어떤, 어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소극적인 이야기보다는 큰 그림에서 혈액을 어, 맑게 만들고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을 없애주고 몸에 독소를 없애주고 중금속을 해독하고 어, 이렇게 돼서 모든 기능을 정상으로 놔주게 되면 당연히 어. 세포도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 당화 혈색소는 크게 변화가 없는 걸 알고 있는데 믿, 믿어야 될지 <웃음> 예. 근데 수치가 말해지거든요 수치가 8.1, 7.5, 6.5 예, 떨어지고 있는 예, 거예요? 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화 혈색소는 잘안 떨어진다고 들었는데 <웃음> 이 당화수를 6개월 동안 하신 분이 당화혈색소가 떨어져 가지고 그 담당 의사가 놀랬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니까어 가능하죠 일단 담당 의사가 놀랐으니까 그런 사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고 당화혈색소가 잘안 떨어진다는 것은 우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당화혈색소라는 것은 뭐냐면 혈색소. 혈색소, 헤모글로빈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헤모글로빈이라는 애가 우리 몸 안에서 하는 역할이 우리 코로 숨 쉬었는 산소를 실어서 세포까지 배달해주는 역할을 바로 헤모글로빈이 하는데 이게 이제 보통 우리 몸 안에 있던 정상적으로 작용을 해야 될이 혈색소, 헤모글로빈이 당으로 인해서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를 실어야 될그니아가 위에 끈적끈적한 당이 와서 뒤덮어서 산소를 실어날 수 없는 상태로 망가진 것을 당화 혈색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당화 혈색소를 이제 검사를 하는 것은 어, 우리 평균 한 3개월 정도의 우리 몸의 상태를 반영한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보통 3개월 주기로 이제 당화 혈색소를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매일 또는 한 달마다 검사하는 건 그냥 일반 체혈을 해서 우리가 어, 뭐 공복 혈당이었더니 무슨 혈당이었더니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누적된 거기 때문에, 예, 일시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바꿨다고 해서 그 3개월의 누적이 이게 하나로 이렇게 벗겨지고 바뀐다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당화혈색소를 바꾸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어, 그, 그 분이 3개월 동안 당화혈색소가 그만큼 올라가 있거나 이 어떤 정상적이지 않게 변해 있을 때는 그만한 식습관, 그렇게 망가질 만한 이유, 이유와 생활 습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음식 습관, 생활 습관을 갖고 있었는데 이 습관이라는 것은 바꾸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습관을 그대로 존재하면서 어떤 특정한 어떤 음식물이나 약초라든가 약으로 그것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습관이 바뀌고 여러 가지 식습관, 생활 습관 이런 게 바뀌면서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도 한 하루 이틀이 아니라 3개월 이 정도의 누적된 결과에 의해서 바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 대, 대부분이 당화 혈색소를 떨어뜨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음. 어. 당화수를 한명 이상 쭉 구경을 하게 되면, 당화 혈색소를 구분이라든지, 음. 이런 것들도 식, 식생활이나 운동이나 이런 것을 개선시키면, 바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바뀌죠. 예, 그 중에 가장 음식 습관이라든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가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는, 음. 이 물, 물의 내용을 우리 몸에 이걸 바꾸는 일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을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드셨다는 것은 충분히 당화 혈색소를 떨어뜨릴 수,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생수를 주로 먹는데 생수를 안 먹고 당화수만 먹어도 되요 생수를 먹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분 섭취에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어떤 기능이 떨어져서 어떤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할때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어, 약초를 다리거나 이렇게 해서 아주 우리 우리 흔히 얘기하는 한약 같은 이런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은 물이라고 얘기를 할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들어와서 어떤 어, 균형을 균형을 바꿔준다든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제 그런 성분이 작용하기를 기대하는 거라면 이 당화수는 어, 이 어떤 물의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떤 양리적 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되게 굉장히 이, 이 고농축된 것이 아니라 물의 수준으로. 어, 하면서도 우리 인체가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성분을 어, 갖고 있다. 아, 이제 이런 면에서 굉장히 접근 방식이 좋다. 그래서 접근 방식이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 부작용이 없다. 어, 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인 것이고요. 그래서, 음, 이렇게 물게 만들어서 꾸준하게 반복해서 드시게 되면, 어, 수, 우리가 물 먹는 생수의 역할도 충분히 되고, 어, 그러면서도 거기에 아주 미세하지만 서서히 서서히 우리 몸을 정화시켜주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저는 어이 이러한 접근 방식이 굉장히 우리 몸에 어떤 그 변화를 급격한 변화를 유도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를 일으켜서 어이 만성 질환에 대비하는 방식으로 참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당뇨 환자들이 조심해야 될 음식이라든지 조심해야 될뭐 방법들이 있다면 알겠어요? 네, 당뇨는 사실은 만병의 원인입니다. 만병의 원인이고, 어, 지금 뭐, 우리나라 사람들만 해도 지금 뭐, 어, 약한 4, 500만 명, 그 다음에 예비, 전단계의 당뇨 환자까지 따지면은 한 천만 명 시대, 그러니까 5천만, 5분의 1이죠. 그 중에, 그 중에 당에 가깝게 노출되어 있는 성인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 세 명, 네 명당 하나인. 정말로 이제 현대인들은 이 당이 안 걸린 게 이상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당뇨 시대에 살고 있고 이거는 단순히 당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시,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모든 성인병들이 여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뭐, 고혈압, 보지혈, 비만을 포함해서 암까지 사실은 대부분이 여기서 원인이 뭐 심지어는 뭐어 관절염까지 뭐 우리 몸의 염증 반응까지 전부 다 당뇨와 관련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당뇨는 이제 우리 바로 옆에 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철두와 철미하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지 되는데 어 저는 이것의 원인을 몇 가지의, 이제, 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우선, 어, 이제 큰, 큰 그림에서 쳐다볼 때 우리 숲을 보고, 어,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를 보면 길을 잃기 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이 당뇨는 우리나라가 최소한 70년대 이전에 매우 적었던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런데 70년대 이후에 급격히 증가를 했죠. 증가를 했고, 어 지금 현재도 당뇨는 어 서구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당뇨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일단 서구화된 음식 문화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서구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 어 동물성 지나친 동물성 식단, 아 이제 그다음에 지방이 지나치게 많은 식단, 그다음에 우리 땅에서 정상적으로 자라난 밭에서이나 논에서 나온 음식이 아니라 공장에서 생산돼서 나오는 소위 정크 푸드 어, 이제 이런 음식들이 이, 결국은 어, 이러한 당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보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또 현대인들의 바쁜 생활 속에서 운동 부족이라든가 스트레스, 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함께하면서 아마 이런 병들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음. Here we go! Boom!